평일사변량이 있으면 평일사변 아까 넓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불러주시겠어요? 높이.. 응. 네. 밑변 곱하기 높이 어? 허 어? 높이 곱하기 밑변이라고 해도 된다 안된다? 안돼 안돼요? 안 돼요. 자 우리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2는 같아요? 달라요? 다, 아, 같아요 어? 그럼 높이 곱하기 밑변이라고 해도 되요 안돼요? 돼요, 안 돼요? 돼요. 아 그렇구나 곱하기는 자리바꿔도 된다 오케이 자또안 헷갈리자면 하나로 외우는 게 편하지 <웃음> 자 밑병 곱하기 높이가 넓이구나 우리 아까 예, 나누기 헷갈려 했었는데요 우리 사각형은 기본적으로 이거다라고 외운 다음에 쌤 이거 이 암기 팁으로 알려줄게 사각형은 이렇게 자르면 삼각형이 되거든 그치? 네. 아, 그래서 쌤이 삼각형의 넓이를 궁금해 삼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반으로 잘리기 때문에 반으로 잘리니까 뭐가 더 붙지? 나는 이 맞아요 그래서 듣는거고요자 우리 사다리꼴이 존재해요 사다리꼴 자 이런 사다리꼴이 있어 이걸 혹시 두개를 자를 수 있을까? 어.. 네어 잘라보세요 한번 잘 잘라주세요 아, 잘 아, sorry. 쌤이 아까 튕겼다 돌아왔다는 사실을 막각했어 오케이. 어, 그렇게 자를 수가 있네. 자, 아까는 사각형이 양쪽이, 그렇게 자른 거 양쪽이 똑같았는데, 이쪽은 양쪽이 딱 봐도 다 같아, 달라. 어, 달라요. 그치.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러면 이거를, 음..어떻게 구하지 하다가 삼각형 두개인거잖아 그지? 네 어, 삼각형 하나, 이거 하나는 여기가 윗변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윗변, 윗변이고 변 여기 높이인걸로 구할 수가 있겠네 그지? 네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는걸로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또 이건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거 높이 나누기 2 해서 구할 수가 있겠네 그지? 네 어.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는 똑같이 두개다 존재하니까 그걸 묶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윗변 이렇게만 적어줘도 된단 말이지. 이렇게 공식이 나온 거야, 사다리꼴에. 아, 오케이? 네. 어, 그래서 나누기가 붙던가 안 붙던가 헷갈리면 삼각형이나 사다리꼴은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붙는 거니까, 어, 사각형을 자른 거기 때문에 나누기가 붙는 거야, 걔네는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생각해서 연결을 생각해도 하면 헷갈리는 게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이게 이견도... 또 나누기? 곱하기? 뭐라고? 나누기. 나누기? 어허. 어. 오호.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하죠? 음, 3 4분의1 0 곱하기 10분의 17. 10. 오케이. 어허. 그러면 약분 되는 친구 있나요? 네. 네. 누구랑 누구를 어떻게 약분하면 되나요? 어, 1 0일1 어. 2월 3일. o 1 7 3 1 7 1일, 3 3 그럼 뭐가 되죠? 4분의 맞아. 요 그러면 여기서 단위 높이는 몇 미터라고 했어요? 1 미터, 이쁘게 2미꺼2면되2 거죠. 2이2번이2는 거? 2 미터, 2 미터, 2